처음부터 주식에 손을 대지 말 것을 지금은 후회합니다. 주식하기 전에는 TV에서 주식 관련 얘기를 들어도 관심 없었는데 어느 순간 주식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HTS를 깔고 그때부터 멋무르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군요 하루에 몇십만원을 벌 수도 이룰 수도 있는 주식시장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죠. 전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단기 투자를 하는 편인데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면 그날 종가에 들어가 하루 내지 2에서 3일 정도 들고 가는 편이죠. 오르면 팔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어요. 처음에는 돈을 좀 벌었어요.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컴퓨터 마우스 한번 클릭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게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기분이 우쭐했었죠. 돈 땄다고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밥도 많이 사주었습니다. 그때 주식시장을 떠나야 했었는데 주식에 자꾸만 빠져들더라고요. 계속된 매매에 결국 수익이 나는 날보다 손실이 보는 날이 많아지면서 수익을 더보려고 증권계좌로 돈을 더 많이 입금하게 되었죠. 투자금이 커지니까 하루에 주식투자로 몇백만원도 벌어보았고 때로는 하루에 몇백, 천만원 이상도 잃어보았습니다. 수익보단 손실이 커지고 그러다보니 깡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생각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주식 투자할 때에는 대충해도 수익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방법들로 매매를 해보았지만 수익 내기가 정말 힘이 들더군요. 이제는 출금보다는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총 1억원 정도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또한 2천만원 정도 보았습니다. 눈이 뒤집히더군요. 일도 손에 안잡히고 하루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한달 일해봐야 300만원 벌기도 힘이 들었는데 하지만 주식은 1억 때려서 1% 먹고 나오니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고 뭐고 한 무만 잡아서 제대로 지르자. 어떤 종목을 미수풀로 때리니 2억 5천만원 정도 매수가 되더군요 그리고 주하락하였습니다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미수거래까지 했던 터라이 이틀 후면 반대매매에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보고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암해보자 싶어서 증권계좌에 다시 3천만원 추가 입금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몰빵으로 2억 5천만원 넘게 매수합니다. 조금만 오르면 매도해야지. 가자. 조금만 올라가자. 조금이라도 오를 줄 알았던 주가는 폭포수처럼 내려오더군요. 눈물의 손절을 하였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지금껏 벌었던 수익 모두를 한입에 톡 털어넣었습니다. 내가 손절하고 그 주식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 또 미수풀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급락하더군요. 손절을 하면 또 저번처럼 오를 것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매일 하락하여 바로 깡통 근처까지 오더군요. 여기서라도 주식을 그만뒀어야 하는데 커다란 수익에 맛을 들일 만큼 들인 상태라 주식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원금 천만원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하락하여 손실을 볼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건 증거금 30%에서 40%짜리 미수로 풀로 매수해보면 압니다. 증거금 40%라면 미수 풀로 매수하여 마이너스 20% 하락하면 반토막입니다. 미수 풀로 매수하였는데 급락한다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익까지 포함해서 이억까지 되던 금액이 이제는 천만원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미치겠더군요. 죽고 싶었습니다. 원금만 1억 넘게 손실을 본 것이지요. 그리고 한 달가량 주식판을 아예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급락을 이겨내고 다시 시장은 랠리를 펼쳤습니다. 어떻게든 버텼으면 되는 것을 다 털어먹은 것이요 그리고 다시 자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직 할부가 많이 남아있던 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정리해봐야 내 손에 2천만원도 안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집담보대출 7천만원 받고 심기일전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며 다시 총 1억원으로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 그 계좌엔 3천만원 도 남지 않았습니다. 달란했던 가정은 주식으로 인하여 풍비박산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건강, 정신상태 모두가 폐인되어 버리더군요. 진짜 지나가는 차 보이면 뛰어들어 죽고 싶고 높은 곳에 가면 떨어져 죽고 싶었습니다. 주식 시세를 보면 항상 빨간불 종목들만 보였습니다. 내가 항상 플러스 10% 플러스 7% 종목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실전투자대의 수익률 500%, 300%, 지하의 고수 5%, 그들처럼 될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종목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그후 내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한번 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며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주식 차트를 밤새 돌려보고 각 회사들마다 공시란 공시는 다 읽어보고 차트를 밤새 돌려보고 각 회사들마다 공시란, 공시는 다 읽어보고, 세계 경제 상황, 국내 정치 상황 어느 하나 흘릴 것 없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다시 모아야 했습니다. 현재 자금 3천만원과 카드론 1,500만원, 보험의 약 600만원, 이렇게 다시 5천만원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는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식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요? 호기심도 생기고 함께 가자고 하였습니다. 지인과 함께 간 주식 모임에는 고수분들도 두분 정도 계시더군요. 그곳에서 주식 고수의 일지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참 대단하시더군요. 어떻게 그 사람이 거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은 생각지 않고 나도 할수 있다. 그래 그 사람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만요. 근데 그 고수분의 일지를 보고 제 머리로는 도저히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 수가 없더군요. 바둑으로 치면 이제 입문한 놈이 7단 정도의 고수의 일지를 파악하려 한 거죠. 파악할 수 있는 건 수익금액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생각되어 딴 곳으로 눈을 돌렸지요. 그러다 당시 상농량에란 주식이 이수설 비슷한 지분 경쟁으로 인해 그야말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제가 그 주식을 매수하려고 했던 이유는 호가창에서 돈질이란 걸 보게 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위아래로 10호가 정도가 매수 매도가 되는걸 처음보고는 전 가슴이 다 설레더군요 저거 봐라 대충 매수호가 4호가 정도의 매수 주문했다가 체결과 동시에 위에 4호가의 매도 주문내면 체결되고 야돈 벌기 쉬웠습니다 그 당시 상용량에 호가계비 스케핑하기 이 좋았던걸로 기억되는군요 아무튼 그렇게 다시 제 주식매매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런말 하는게 저도 참 창피하기 그지없네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돈도 돈이지만 집사람과 두 아들에게 미안하기 그지없네요. 손실이 나는 날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젠 그렇게는 안하리라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식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좀더 경제적으로 풍어로워지고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살고자 함이었는데 힘든 상황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더군요. 지금부터라도 시간과 모습을 아끼며 살아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요즘 매매하기 전 아침이면 큰 아들 손을 잡고 놀이방으로 매일 데려다주며 깨달은 것이 이렇게 아빠 좋다고 손잡고 다닐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매매가 안 된다고 아이에게 집사나게 짜증냈던 지난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소중한 시간이었나였습니다. 이제 좀 제가 철이 들어가나 봅니다. 주식은 나 자신을 다스리는 못하면 게임 끝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도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나 자신과의 원칙을 깨버리면 그 사람은 비법이 있어도 깨집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매수한 순간부터 조금 떨어지면 불안하고 현재 가창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상황 모두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아의 고수들은 하락일 때 수익이 더 많이 납니다. 그들의 매수 시점은 개미들이 진짜 불안해서 시장가로 투매할 때 아래에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관, 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나는 주식해야겠다. 이러면 정말 미친 듯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매수 전에 수십 번 생각하시고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은 개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개미만 미친 듯이 주식을 사랑할 뿐입니다. 어느 재하에 성공한 고수의 말씀으로 이만줄입니다 나는 이 길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미리 알았다면 결코 발을 들이지 않았을 것이다.